음. 전화가 증가해서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음. 그리고 같은 쪽에서는 <웃음> 원자 번호가 클수록 양이온과 음이온의 반지름이 증가하는데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등전자 이원의 반지름은 먼저 번호가 클수록 반지름이 감소하는데 핵전화량이 증가하여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동어가 이렇게 되고 여기도 이렇게 돼요 저 근데 진짜 근본적인 기능인데 네. 빈전자이온이라는게 뭐예요? 그 전자가 같은 거예요 아 그럼 이걸 왜 비교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